안녕하세요. 김윤지입니다. 2018년 황금개띠의 해가 시작되었는데요. 저는 작년에 베스트라는 너무나도 좋은 회사를 만나서 연기 공부를 하면서 보냈어요. 올한 해는 여러분들께 그런 모습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2018년 설날 연휴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